3번 참가자 얼굴 발표합니다. 언젠가 3번 참가자가 잠자리 들기 전 이런 말을 했다. 오늘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더라도 지금 자기 전 턱걸이 딱 하나라도 더 당기고 푸쉬업 하나라도 더 밀고 자면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될수 있지 않겠나. 지금 3번의 몸을 보며 몇년전그 말이 문득 기억났다. 아이자 谢谢我老啊